그걸 왜 드세요? 이거는 수분이 많은가 아닌가, 이게 쓴맛이 있나, 단맛이 있나. 오이 맛이 나는데? 응, 단맛 나자. 응. 들어도 이게 뽑히지도 않잖아요, 뿌리가. 단단해가지고. 어... 이 뿌리가 이 오이가 있는거죠 네. 여기도 이렇게 굵게 딱 꺼져 나가죠 수분이 모자는 상태라고 지금 수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쑤시고 아. 그만큼 세다는 거지 오이 키는 이렇게 밖에 안 컸는데 오이 뿌리가 없죠 오이 뿌리 이야 오이 뿌리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대단하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동네 예, 예. 그 오이농사 2 4년에 베테랑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그분이 어딘지 아습니까 그게 전데요. 아 주인공을 찾아내 바로. 예예. 네, 예. 야 근데 이거 뭐예요? 오도바이 산악 오도바이. 이게 산악 오도바이예요. 예예. 오 되게 멋있는데. 저좀 태워줄 수 있나요? 예 타세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출발하시죠. 예. 출발. 24년 정도 됐어요. 오사 24년. 네. 오일 경수는 언제 하신 거요 1월 5일날요 1월 일날 네. 어떠세요? 상태 상태가? 상태가? 1월 5일날 수문 걸로는 지금 괜찮아요. 아, 좋아요. 뭘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봉우리. 아 봉우리. 음, 네. 손으로 파. 이게 조, 이게 조모는 세력도 괜찮고 다 좋은 거죠이 정도면 생계점이 좋다 이거죠? 네. 그거왜 드세요? 이거는 수분이 많은가 아닌가 이게 쓴맛이나 있 단맛이나 있 음. 한번 먹어, 먹어보세요 오이 맛이 나는데? 응, 단맛나잖아왜 응. 단맛이 나요? 이게 이제 저기 다돼 있다는 거죠 물이 작거나 모든 게 수분이 작으면 여기까지 다 쓴맛이 나죠 음. 근데 처음에 딱 씹으면 살짝 찍어내. 야 이게 오이향이 오이 딱 느껴지는데? 45도로 다 셔서 있잖아요. 입색도 음, 그렇고. 좋네. 네. 기회도 크다고. 뿌리도 지금 이게 뽑히질 않잖아요. 아. 들어도 이게 뽑히질 않잖아요. 뿌리가 단단해가지고. 아. 뿌리가 있으라는말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 이게 뿌리가 다 나와 여기 이게 나무도 조그마지만은 뿌리가 벌써 이만큼 나와 있잖아. 요 따단하 지금? 예따뜻하 네. 뿌리가 지금, 네. 여기까지? 나와있다는 거지, 다. 다, 저기, 돼있잖아. 지금, 이 뿌리가, 이 오이가 는 거죠. 네. 여기도 이렇게 굵게, 딱, 뻗어나가자. 이렇게, 저기, 다 떨어지자. 이게, 원래, 이게 원래는, 여기가 수분이 꽉 차야, 네. 맞아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수분이 모자르는 상태라고, 지금. 수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쑤시고 아, 그만큼 세 되는 거지. 그 뿌리는 뭡니까? 이 뿌리는 잔 뿌리. 아, 잔 뿌리. 예. 네. 이거는 쳐가지고 안커가 나무가 조그만데 뿌리가 이렇게 강해요. 어. 이거 지금 말라서 내가 미리 뽑아놔가지고. 아, 이거 부러져가지고 지금 뿌리를 우연찮게 본 거네. 예. 보면... 네. 잔 뿌리가 많다는 거. 세근. 응. 음. 그게 많 많이 보이잖아요. 어. 잘 쳐다보면. 오이 키는 이렇게밖에 안 컸는데 오이 뿌리 없죠 오이 뿌리. 야 오이 뿌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내가 보면 그게 밝은 제 밝은 음, 그걸 넣가지고 어좀 뿌리가 초반에 빨리 돌았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작년하고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라고 좀 달라요. 아, 키우는 게. 키우는 게. 네. 뿌리가 빨리 돈다는 거는 어떤 걸 섞인 거입니까? 그 아그루비 아그루비. 예, 작년까지만 해도 딴 제품을 썼는데 오늘 그 제품을 써가지고 더 빠른 느낌을 갖고 잔뿌리가 빨리 내렸다는 거팔착이 빨라졌다 한 4일, 5일 빨라졌다 이거죠 숨어 놓고 이틀만에 이걸 주고 3일 있으니까 표시가 나더라 이거죠 아, 표시가 예. 예. 위에서 뻗는 속도가 식구랑 둘이 거기를 이제 겨울재배는 하 데를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옆에 그게 아구르지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니게 이게 자기네들도 시, 이만큼 커가지고 시드는 병이 그게 있다고 그래서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좀 줘보세요 나도 써보게 그랬더니 두번 포기한 줄 알고 그분한테 내가 사가주왔어요 아 아구르 그 주거나 네, 예 사가주와서 내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어. 했는데 제품이 낫다 이거지 어. 여기 있다 이제 포기관주를 한 거죠 포기간주를. 요거 하나로 물다탄 말. 아, 뭐, 몇, 몇 이게 몇 그람에? 이게 200 그람일 거예요. 아, 200 그람에 2담만이요 예. 이거 넣으면 새카맛이잖아요. 응, 음, 그러네요. 이게 넣고, 저수면. 잘 녹아요? 네, 잘 녹죠. 거의 다 녹았어요. 오. 잘, 잘 녹았네. 음. 숨어 놓고 하루 있다가 네. 포기 간주, 그리고 열흘 있다가 포기 간주, 두번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관주. 음. 다 타가지고 관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보는 거지. 음. 작년만 해도 지금까지는 시들은 게 죽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평수가 우리는 커가지고 네.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아, 평수 큰데도? 네 하나도 없다. 네. 이야, 겨울 겨울 째에 숨어가지고 아직 하나도. 죽... 작년에는 이맘때 죽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음. 없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작년에? 작년은 거의 한천 폭이 와... 스물여섯 동에서 천 폭이 정도 죽었어요. 올해는? 올해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아그로 쓰시는 분들 별로 없겠네. 없어요. 아... 내가 추매에요고그 아... 주변 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니들 거 기준에 쓰던 거 써라 그리고 나머지 두 동이나 세 동은 욕을 써 봐라 두 번을 그럼 뿔이 도는 게 보일 거다 니들 눈에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써 가지고 느껴요 그거를 아그로미이그 오이한테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아그로미에게 뭐 기본 효과입니다 아그로미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효과는 이거를 처리했을 때그 후막 포자의 그 빠른 균사 성장의 그런 효과로 빨리 잔뿌리가 도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농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들 뭐냐면 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식하고 빨리 어 관주를 해주게 되면 그런 시드름이 굉장히 빨리 예방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어, 일단 어린 모종은 이런 시드름병원군 같은 그런 균역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병인군의 치매를 받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침지입니다 그래서 침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하고 천물줄때그 희석액을 이제 포기관주를 주거나 아니면 관주처리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양은 얼마큼 줘야 되어 예, 침지 같은 경우에는 200g 하나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희석한 액을 침지에서 쓰고요 그리고 관주처리 할 때는 200g당 25마리 희석해서 관주처리를 해줍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나 또 어떤 농가들이 이아그로미를 쓰면 도움이 될까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착과 주기가 있는 그니까 러 연속 착과를 계속 시켜야 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의 발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시드름병이나 이런 것들 걸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속 착과를 시키는 그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했을 때더 효과를 더 높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ere we go.